목소리 잘 들려요? 늦게 켜진 것 같아. 저밥 먹고 카페 왔어요. 짜잔. 날씨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저 오프숄더 입었어요. 제 쇄골 어때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없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맨날 운동복만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어봤어요 <웃음> 페이즐럿 라떼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잠깐이라도 소통하려고 여행 왔는데 잠깐 켰고 여기또 보여드릴게요 카페 예쁘죠? 예쁜 척얘 <웃음> 카페 진짜 예뻐요 이렇게 무슨 큰 식물도 있고. 비어 있어요, 지금. 카페 사람이 없어요. 이런 자리가 예쁘긴 한데, 앉으면 테이블이 낮아가지고, 저는 이런데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여기 엄청 귀여운 인형. 고양이 인형이랑 외계인. 음. 여러분, 제가 밑에 층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왜 왔냐면 앙버터 5대 맛집이래요 앙버터 5대 맛집 보여드릴게요 밑에 여기 2층은 이렇게 자리가 돼있고 1층은 허락 맡았어요 찍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써있죠? 서울 5대 앙버터 맛집 제가 먹은 거는 어? 어? 제가 먹은 거 이거 이것도 앙버터거든요 이거는 프레첼 앙버터래요 단짠단짠 단짠 부드러운 식감이래요 빵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빵 좋아하세요? 여기 진짜 맛있게 생긴 거 많아요 이런 것도 치즈 휘난세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무화과 휘난세래요 여기 치즈케이크도 있어요 스콘도 있는데 저는 초코 스콘 먹었거든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코코넛 스콘 여기 스콘 종류 많죠 단호박 그리베리 우아 가스콘 얼그레이 스폰 이거 치즈 머핀 타르트 타르트 좋아하세요? 다들 배고프시겠다. 이거랑 저는 저거 음료 중에 헤이즐넛 먹었어요. 헤이즐넛. 이것도 완전 맛있게 생겼지? 약밥 브레드 특이하죠? 밖에서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누르면 입장 아 이거 아까 보고 추리 생각났는데 이거 봐요 이름이 딸기 추리 나 이제 펌 완전 진짜 뼛속까지 펌치 돼가는 것 같아요 뭘 봐도 다 펌프에 연관되고 이렇게 빵치에 왔고 저는 아주 잠시 켰어요 이제 다시 올라가는 중 제가 먹는 거 시킨 거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먹는 거 보여 드리고 이제 끌게요. 어, 뭐야? 점심은. 아, 어, 세이브 님 감사합니다. 날도 더운데 시원한 음료 드세요. 감사합니다, 세이브 님. 저는 이렇게 시켜서 아까 이렇게 시켰고 이거 먹고 있었어요. 이게 양호터인데좀 남았거든요. 이렇게? 여기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아까 보여드린 치아바타 앙버터 치아바타 앙버터 맛있겠다 한입 먹어볼게요 이 네, 아싸언니님 앙버터 속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반면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빵 껍질이 여러가지로 돼있어요 이거는 치아바타 빵 맛있어요 세이비님 <웃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받아 <웃음> 노트 5개 남기고 폭탄 노! No. 여러분 저 진짜 오늘 좀 샤방하게 입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땅꼬마같이 나오는데? 한번 가보셨구나 전주에 오면 한번 와보세요 우노스 베이커리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다 리얼로 약간 만든 느낌 수제, 수제 당연히 다 베이커리가 수제지만 진짜 너무 찐 수제 느낌 여러분 원래 10분만 킬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3분째예요 그래서 이제 방종을 해야 될것 같고 전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여행을 온 거잖아요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가볼게요 안녕